총각이었고 미남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옛날 사진 보면 꽃미남이에요. 나중에 이 제가 제 기회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랬더니 와, 모집을 했는데 애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아니, 저기 와가지고 여고와서 전주와가지고 저는 일주일을 배워요. 후배한테 막와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일주를 배우고난 다음에 애들한테 가면은 예를 들어 삼채땅너땅너내 땅도 땅도 땅이다 조선 땅너내 땅이다 하면서 열심히 배워갖고 갔는데 애들은 10분이면 끝나네. <웃음> 아미쳐버리겠는가 아끼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 저기 나민박스 놓고 애들한테 나민박스를 하나 가져라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며 양 옆에 그 테이프 붙여가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르치는데 아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 저기, 어떻게, 어떻게, 한 학기를 이제 떼었어요. 뭐, 일, 뭐, 삼채, 사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을 불렀어요. 여름방한 그게, 저기, 지금, 전라북도 도의원 오고 있는 국주영은이라고 하는 도의원하고, 김석균이라고 여기 흑집으로 유명한 순창에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관장님 친구인데, 나중에 알았지. 학교 후배거든. 그래가지고 와서 좀 가르쳐줘라 네가 차라리.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걔네들을 데리고 좀 가르쳤는데 이학기때 공연 한번딱 끝나고 3차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공연 한번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뭔 일이 있었냐면 어디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양순영 선생님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인연이 된 거예요. 그 김석균이라는 친구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인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전수를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돈도 학교에서도 아무 것도 지원이 없잖아요. 근데 전교질 사건이 다 터졌는데 정부 저기 그 탈퇴서를 안 쓰면 해직시켰어요. 그 전교질 탈퇴서를 안 쓰면. 근데 애들 전수는 데리고 들어가야겠고 막 하여튼 이런저런 관계에서 저는 탈퇴서를 쓰고 남은 거기 호복동이라는 곳으로 애들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저기 우리 여섯 님 중에 일종의그 우리 전교 우리 학교 전교조 대빵이 탈퇴해서는 안 쓰고 명동성당으로 도망갔다 교장교감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손물 듣고 왔는가 남은 호복동을 들어온 거야. 근데 또 그것을 또 귀신처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장교감이 끝까지 또 찾아내 가지고 호복동까지 찾으러 온 거야. 어 저기 다 걸어오는데. 학생부장하고 교감하고 둘이 걸어놓은 것 같아. 막 애들 대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춤추고 놀고 있다. 막. 빨리 떨어져. 막, <웃음> 막 서로 모른 척하고 있어. 막 하고 열어놓고 딱 있었는데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 괜찮은갑다 했더니 방학 딱 끝나고 가자마자 교장실로 오라오그더니 내일부터 풍물빼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없애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꾸로 이제 애들은 계속 하자 그러고, 선생님, 우리 풍물패 해요, 해요, 그러고.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꼬드겠어요 우리 풍물, 저기, 실을 하나 만들면 어떡했냐고, 시내에다가. 그래서 만든 게 풍물동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때 그, 근데 이제 여상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학이면 실을 <웃음> 만들었으니까, 다른 학교 애들을 다 그냥 그, 그 학원처럼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르쳤어 가진 전교조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막각학교가 애들 불러대 가지고 가르쳐서 군산지역 풍물패 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말뚝이야 말뚝이. 그 다음에 어 94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하여튼 그 저기 다시 학교로 그래서 들어가게 돼.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풍물폐가 빠지고 나니까 학교축제가 뭔모로 이루어졌냐면 그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게 뭐냐면 왜 보컬은 허계하고왜 연극은 허계하면서왜 풍물만 못얻겨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저는 보컬도 없애버리라고 그러고 연극부도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큰 실수한 거죠 정말 애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니까 학교축제가 뭔만 남았냐면 그때 음악 선생님이 가야금 선생님이었어요. 그 유일하게 그 그게 그 저기 학교 이사장은 대단했어. 여기는 서양 음악하고 우리 국악을 하는 선생님 음악 선생님으로 뽑았다는 사례가 캐였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가야금 선생님이 있어서 가야금하고 서양 음악은 음악 선생님한테 합창하고 두 개를 데리고 맨날 그 축제를 하니 얼마나 재미가 없어 졸리고 연극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들은 사물놀이를 제가 아까 그풍동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물놀이를 막 주, 새로 도입을 해서 가르쳤어요. 우리 관장님 불러다가 막 배우고 막 하여튼 되는대로 막 불러다가 가르쳤는데 애들이 이제 사물놀이를 배워놓으니까 공연을 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는데 자랑할 데가 없잖아.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제발 허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데 그때. 3고 철리가 아니라 식고 철야도 더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애들 공연 한 번만 하게 안 돼. 결제마다로 갈 때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음악 선생 때문에 안 된대. 왜냐하 음악 선생이 님 프로그램 다 짜놔가지고 안 된대. 음악 선생이 가서 꼬드겠지. 야그 중간에 커튼 내리고 뭐 준비하는 때 내가 그그 그 앞에서 할게. 무대가 아니고 커튼 앞에서 할 테니까 좀 해달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부 다 꾸벅꾸벅 졸다 가 사물놀이 때문에 완전히 그냥 뿅 강해요. 나는 너무 떨려가지고 밖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대 히트를 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 와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저게 뭐냐. 저 전부 가짜로 오는 줄 알았대.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막 선생님들이 축하하네. 저녁에 막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늦게 갔어. 일부러 짠 것처럼. 근데 내가 늦게 갔날 교장 선생님이 전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강현근이한테 지금까지 죄를 많이 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 저기 바로 풍물패이학기 때부터 활동하게 해주겠다고. 이 이후로 활동하게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웃음> 나는 모르는데 막 갔더니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만든 게똘기하고땅설이에요왜똘기하고땅설두 개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다고. 그래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 양쪽 다 풍물패를 하면서 안 된다. 한 학교에 니들 구분하지 마라. 이건 침묵에 어긋나는 거니까 같이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공동체니까. 이 그래서 한바라기라는 것으로, 아니, 저기 소리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소리샘. 그리 한바라기는 저기 풍물동회가 진포로 바뀌어요. 지금의 진포로. 지금 우리 진포 식구들이 와 있는 게 그거이거든. 풍물동회가 진포로 바뀌면서 한바라기가 돼. 그 애들이 말뚝에서한 바라기로 바꾸고 여상풍물패는 소리샘으로 바뀌고 하늘 지키면은 쌍치풍물패고 쌍치중학교 가서 만든 풍물패 가운놀이는 남원중학교 가서 만든 풍물패. 뜻들이 가운놀이는 세상의 중심이란 거고 하늘 지키면 우리나라의 어을 지킨다 그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풍물패하고 관계 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거 이제 단체예요 제가 만든 단체들. 그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 그 저기 얼떨결에 말 한마디 잘못 꺼낸 게 엮여 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누가 아까 저기 그 군산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연습을 했어. 군산대학교 가서 연습을 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학부모 중에 한 명이 그. 쫓겨나는 해 상세의 엄마가, 상세의 것이 있었는데, 얘가 공부를 꼴등이야. 공부는 꼴등인데, 상세가 됐어. 학교도 1년 꿇었어. 요 얼마나 말씀을 지겠는가 1년을 꿇었는데, 중학교 때거시 돼가지고 1년 꿇어서 고등학교로 왔거든. 근데, 얘가 풍물패 활동을 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학교를 가는 거 맨날 새벽 일찍 와가지고 풍물실에 앉아서 풍물치고 오후에 수업받고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나중에 상세가 돼서 이제 정말 대장인 돼서 이제 뭔가 좀 이제 막 인생살이 펴보려고 했는데 없애버린 거예요. 엄마가 저 학부모의 부회장인가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그 스승인인가 뭐 행사하는데 그거 앞에서 대판그룹 교장생님하고 싸웠어요. 막. 왜 없애냐고 허기하라고. 막. 내가 정말 낯을 못뚫 정도. 그러더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방 하나 줄 테니까 아끼줄 때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에다가 한쪽 방을 그냥 한 3, 40개 막 장구 쌓아놨다고 한번 생각해보지 맨날 그냥 우르르 들고 왔다 들어가고 공손운동행 옆에 자기 집이니까 그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 연습을 하던 중이었는데 누가 그 소문을 듣고 어나보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된게 프랭글방이라는 곳이 들어가게 다 근데 거기도 주택가나 치면 시끄럽다고 난리 나가지고 지하실을 하나 얻어서 둘이 이제 돈을 태운 거야. 내가 반지를그 친구가 반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한게 풍물동회에요. 그래서 풍물동회 진포 설립자예요 제가 이. 지분이 커요. 설립자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진포문화마당으로 바뀌고 내가 원장을 하고 이게 진포문화이소론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다 사연이 있어요. 어쨌든지 안에. 그 다음에 풍물급회도 처음에는 진포풍물급회 어른들이죠. 이제 학생들은 아니고요. 어른들. 그러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이게 풍물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넣도나도 많아요. 거기다가 더그어 했던 게 우리 진포 이사였던 사람이 군산시장이 된 거야. <웃음> 그게 그러니까 막 군산시 공무원들이 때로 걸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20대 따로 30대 이상 따로 해가지고 20대 이하는 참소리, 30대 이상은 흥돌해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또 풍물패도 만들었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맨날 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느낀 겁니다. 만그 다음에 마당, 지금 현재는 마당 풍물패천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거기 누구죠? 예진이니 뭐 저기 저그 그... 그 전부 다 천지음 흑사랑 풍물패는 정호 이정호 씨가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발려 나서 쌍치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아까 그 쌍치 하늘 지킴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저기 학교 방어원이라고 옛날로 따지면 소사라고 그러고, 방어원 직책의 방어원이 지금은 이제 정식 공무원들로 다 바뀌었지만. 귀가 굉장히 좋아 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었더만 우리 쌍치 풍물패들이 치는 것도 똑같대 소리가 가락이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 풍물패 있냐 그랬더니 이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누가 풍물패인데 그랬더니 맨날 저기 그 저기 편지 들고 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상세해요 그러네 그 친구 오면은 바로 잡아서 나한테 끌고 와 그랬더니 오자마자 끌고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 그 친구가 바로 이정호야 이정호 그래가지고. 그풍물패에 들어와서 내가 활동하면서 여기 와라 이정호로 그 이정호가 맨날 나만 나 때문에 인생이 박혔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 와라 와라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 풍물패도 이곳에 와가지고 졸업하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취직해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저기 누가 세미덕이고 저기 지 지연이 쪽이고, 그 다음에 김지영이 말고 또 누구지, 그, 저기, 누나, 큰 누나, 그, 매그 며느리 된 친구도 있고, 응. 그래, 많고. 그 다음에 임수희 씨 같은 경우도 임수희 씨는 이 천지의 음인데 천지의 음하고 약간 다른 이런 코스로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분산 사람들이 이곳 오고 인연을 많이 맺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강현근 오고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필봉농악하고 인연을 한번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대학교 후배 김석균의 소개로 어 필봉 저기 우리 양순영 선생님을 어디 배울 데 없냐 그랬더니 남원에 가면 양 모시라고 이름도 그때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데 잘그 사람한테 가면 은잘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마누라가 애인이었는데 남은 놀러갈까 해고 꼬득여가지고 <웃음> 간 김에 저기를 찾아가서 11월 달에 그, 때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대부분 학생들을 데리고 배우러 오겠다 그러면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반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막 오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상한 사람, 왜 그러냐고, 어떻게 오시면 힘들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하여튼 힘들 거라고. 어 그래도 하여튼 알았다고 그그 대신에 그럼 언제 가면 되냐고 그더니 가능하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려면 은 이때쯤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 12월달 말쯤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월달에 첫 전수를 들어갔어요. 그게 12월 말쯤에 들어갔다 보니까 묘하게그 12월 새해를 한 번도 한 10년 동안 집에서 안 보내서 그 바람에 이혼당을 보냈잖아요 진짜로 해마다 맨날 애들 데리고 그것도 솔직히 마누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 입장에서는 학생이지만 다그 아가씨들이나 마찬가지잖아 요고생들이니까 10년 동안 맨날 세면은 거기 들어가 있으니 이게 난리난 거죠. 어쨌든 이 안에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전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저기 나무하고 있죠. 이게 제가 이게 나무한 이유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호복동이라는 곳에 전수를 들어갔는데 잘 곳이 없, 없어요. 아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 요 애들을 얼떨결에 그냥 차도 없어가지고 그 뭐죠 막 배낭에다가 애들 제가 실수한 것 중에 몇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첫 전수 때 애들한테 야쌀 한쪽으로 모아. 그 다음에 이제 전수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쌀 개인적으로 챙겨오고 지금 저는 식당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이것 하잖아요 근데 쌀 모아 그 다음에 김치 모아 이래 가지고 모아 가지고 배낭, 내 배낭에다 넣어 그리고 이렇게 오고차 타고 가야 괜찮았는데 <웃음> 차에서 내리고 나니까 전수관까지 한 4, 4km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된거예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웃음> 겨울에 그것도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잘 데가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네 아니, 못뭐 절대 못 갑니다. <웃음> 그랬더니, 얼떨결에 뺏어, 그방 하나 뺏어서 준 게, 사무국장 방이었어요.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자는 방을 뺏어가지고, 나를 주고, 아마 사무국장은, 사원이 그때 그 선생님이랑 같이 잤을 거예요. 그 방을 우리한테 뺏겨가지고. 그때 그 방이 뭐, 뭔 방이냐면, 이게, 나무에서 떼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애들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 연습하러 가면 나무 해야 되고, <웃음>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학교 선생이 아니고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오면 은 연습 끝나고 오다가 오면 막쫓아가가지고 오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나무꾼과 선녀라고 <웃음> 그다음에 쫙이 나무 꼭대기 가서 막 이거 톱질하고 있으면 막 밑에서 떨어지니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어, 필봉농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 요렇게, 이제, 첫 해에는 그냥 선생으로만 있었고, 왜 그러냐면, 나도 양신선생님 잘 모르고, 이제 그 뒤에 반해가지고, 나도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배우게 된 거죠. 나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 꼬드기에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바로 봐보고 빨래하라고 그러고, <웃음> 나는 이제 가서 배우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배웠고요. 95년도에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 저기, 지금 관장님이, 뭐, 보자고 울더라고, 한 번, 중간에. 왜냐, 선생님 상 치르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했었어요. 나는, 그, 악을 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선생님한테 막, 그,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한테 배우던 친구들이 대부분 집에 와서 한 1년 동안 같이 막 농사 지어가면서 이렇게 배우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애들만 데리고 돌아와서 잠깐 배우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럴까, 막, 그렇게 스스로 깊은 제자급에 속하지 않는 측이었는데, 선생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끌고 가야 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지금 환장님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기, 어, 선생님이 앞으로 같이 나랑 좀일좀 좀 하고 나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게, 그래서 10월 달에 음. 만나가지고, 지금도 아니죠. 사선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이후로 이제 모든 일은 그 필봉농하고 같이 하고, 그때부터는 악기 치는 것도 이제 포기가 되고, 순전히 이제 행사 기획하고 만들고, 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뭐 스폰서 잡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이제 기타,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퀴즈 재미게 하라고 그래서 퀴즈 없다고 그랬는데 퀴즈 하나만 낼게요. 무민시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현대 오늘날 사회를 나타낸 거예요. 어, 의미 없다는 합성은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꼭 의미 있는 일이야, 일을 한다 이러지 를 않고 남, 아무 의미 없어도 남이 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한다라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을 무민시대라고 한대요 또 하나가 죠 혈로죠 어 무슨 뜻인줄 아세요? 두 개가 합해진 말이죠 뭐죠? 어. 솔로. 그다음에 그 욜로. 솔로와 욜로를 합해 가지고 혈로적이라뭐 저기 그이 특징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죠. 뭐냐면 나 홀로. 요즘 친구들은 나 홀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하고도 지금 연관되어서 이야기해요.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 갑자기 그 풍물패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굉장히 대학생들 정말 풍물패를 여기서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많고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풍물패 찾아보기가... 잘못하면 대학교 풍물패이있으 문화재 지정해줘야 되는가도 모를 정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아이들이 이런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해서 뭘 하는 것을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 우리처럼 옛날에 전통문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친구들에게는. 그죠? 마지막. 휘소같이. 휘소같이.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흩어진다, 흩어질 휘자하고, 그 다음에 희소같이하고 합해가지고 희소같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에게는, 저 쓰잘데기 없는, 우리가 어른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짓하고 있네 그러는데, 애들은 그 쓰잘데기 없는 짓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걸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풍물패들이 어떻게 보면 은이 말들이 없어져야만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가만히 놓고 보면 풍물패들이 없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문화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우리 전통문화 전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풍물패가 확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풍물패가 다시 살아날거든 그러다가 다시 또 없어지게 된 것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착해야서 혼자 있는거 좋아하고 별로 의미있는거 보다 내가 좋으면 되고 이런 생각들로 이제 차게 되니까 주지 않는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어느정도 없어져야 다시 풍물은 또 일어설거다. 아마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이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이대로 이제 그야말로 박제되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과연 풍물이 없어질까?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통사회고 현대사회인데 이거 떠나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떠나서 물질적인 가치 본능적인 가치 4차 산업 요즘 5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다원화, 성과 중시, 능력 중시 그래서 서양의 공동체 중시에서 개인주의가 들어왔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바뀌었다는 라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인주의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어쨌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데안 좋은 점은 무한경쟁이고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 하고 아까 이야기해서 혼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 있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어 예를 들어서 그뭘 많이 가져도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 때문에 알죠? 다른 사람이 조금 가진 비교 상대가 있을 때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잖아. 그런데 비교 상대가 없으면 내가 많이 가졌는지 조금 가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이 가졌다. 만족감을 가졌을 때 행복하고 내가 남들보다 참 즐겁게 사는구나 하고 즐겁게 안 사는 사람을 봤을 때 그걸 아는 거잖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것 없다면 별로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너무 공동체에 이렇게 가다가 개인적으로 가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떻게 돼? 공동체적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적인 것을 중시하는 통로는 다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화는 그래서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그런데 중요한 게 그냥 가만히 둬도 살아가는 야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게 중요. 그거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지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대로? 같이 사는 즐거움을 몰라버리면 없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 삶에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공동체, 중요한 게 그러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배려. 관용. 관용은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걸 관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존중, 공감.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자면 무슨 뭐 엠번방 사건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저기 사이코패스들한테 없는 제일 그 없는 가치가 뭐냐면 덕목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잖아요. 다 누가 한 저기 다른 사람이 아픈 거 보고 하고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보고도 전혀 저뭐 이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의, 준법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가치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제일인가? 예, 문화 예술 활동 가운데 어렸을 때 보니까 두 번째 2로 문화 수용 능력은 아까 이야기한 관용하고 한게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2에는 자기 표현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어요. 자기 표현력, 공감 능력. 세 번째는 창이 있어요. 1, 2, 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아 때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건 유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고등학교 때도 제가 풍물편을 가르쳐본 게 나중에 이제 자료 근거 자료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 자연스럽게 나는 억지로 흔들기 없어도 이게 나와. 애들에게 방향만 잘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이게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싹 덮어버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기심. 이게 그러니까 이기심을 최대한 발로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중요한 교육의 방점이라고 봐요. 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어렸을 때 내가 봐서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이이이 이, 이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 유아 교육에. 지금 내가 봐서 우리 필봉이 관장님하고 나오고, 특히 나는 관장님이 보는 관점이 뛰어나다고 본 게, 관장님이 그, 저기, 95년대에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안 잊어먹는 거. 선생님, 두 가지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필봉만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 뭐가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좀 어려운 상대니까. 뭐가 살아남는데 그랬더니, 가장 최신 것하고, 가장 전통적인 것은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 전통적인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양반 그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옥마을 다집 팔고 나올 때 한옥마을 집 사고, 예를 들자면, 그, 그 다음에 전수관에 막 자기 전재산 갖다가 그냥, 하 허지 말라고 하는데 막 억지로 갖다 투자해서 막 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그때만 해도 전수관에 이렇게 크게 진다. 미친놈이 다 그랬지. 그런데 살아남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 앞으로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지금 대학생들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죠 상당 기간 이, 이런 상태로 갈 거야. 내가 봐서. 다시 올라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갈 거야. 대학생들은 더, 줄어, 더 줄어들고 10년 이상 이렇게 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나중에 살아날까 유아교육이다. 나는 유아교육이라고 해요. 유아교육. 그래서 전수관도 앞으로 유아교육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학교에 나가는 예술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교육을 잘 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왜왜 왜 배워야 되는지, 해, 이런,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되는 데안 해. 대부분 실기만 가자마자 사물놀이 막그 뚱단기로 가르치는 것만 하고는 안 해. 근데 제가 가르쳐본 바에 가면 아까 이야기해 군산 여상 때는 이런 부터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나중에 제가 군산 여상, 다 이번 자료 오면서 옛날 자료 막 그 90년대에 내가 막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뒤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저기 그 커리큘럼을 잘 짰나? 1학년들은 뭐 가르치고 하는 막 커리큘럼이 나오는데 이론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다 잊어먹어 버린 내용들이야. 근데 군산여상 애들은 이게 돼. 그거 남아 있어. 근데 이걸 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남원 중학교 애들은 그냥 막 내가 지쳐있는 때였기도 하고 그래서 강사들한테 맡겨버린 교육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들이.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떠나서 1번이 내가 봐서 인격, 인성교육부터 해야 된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귀찮고 싫더라도 인성교육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라게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시대가 바뀌어놓고 보니까 도제식 교육은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교육으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동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각자가 어, 자기 동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대표적으로 정호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군산지역의 진포문화예술원 같은 케이스가 지금 동아, 형태는 문화예술 단체라고 되어있지만 운영 자체는 동아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막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데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좀 동아리형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없느냐? 내가 봐서는 있어요. 지금 내 친구가 그 대학교 때 전혀 나오고 내가 풍물패 하고 막온 세상을 이렇게 막 떠돌아다닐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야가 지금 먹고 살만 해주고 나니까 갑자기 요즘 그거 그 동아게 미쳐가지고 상무 배운다고 하루에 8 시간씩 하고 있대 지금 미쳤어. 근데 이 친구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동아리를 추구하고 있더라.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봤잖아요. 어쨌든 가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전수관하고 관계된 이야기. 어쨌든 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건 스포츠도 요즘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다. 전문가 교육은 명백하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어 문화향수자가 많아질수록 나머지들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이지 전문가들만 있어가지고는 고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택트 교육이라고. 비대면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나는 이번에 깨달게 된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구해받지 않고 우리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 저기 그 캄보디아의 저 캄보 프렌드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가서 만났던 그 대표 있는데 그 지금 우리 여기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봉사활동자들이 맨날 한글 가르쳐주고 이랬던 친구들이 그래 놓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때랬 이제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게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대학생들이 인터넷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1대1로 매칭해가지고도 하고 전체 모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닌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꼭 안가들에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좀 아이템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 뭐지 방탄소년단인가 걔네들이 뭐 이번에 75만 명인가 모았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좀체계야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공동체 삶을 위한 덕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문화예술 기재는 풍물것이다. 이걸 내가 이 8번까지 써놓고 난 다음에 아까 군산여상 때 자료를 옛날에 대집해서 진포 군산여상 자료를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되돌아가 봤거든요. 내삶 자체가 계속 이걸 주장했던 것 같아요. 군산여상 그 풍물패한테 내가 계속 했던 교육이 이거였더라고. 쉬지 않고 했던 교육이. 풍물패 그러니까 때는 되버려 사는 삶의 예, 지혜가 있다. 이게 다양한 칩의 덕담, 놀이, 건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는 우리 같은 사람 못 하잖아요. 그냥 손이 안 돌아가고, 팔이 안 돌아가고, 이게 자른 애들만 뽑잖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풍물패를 해놓고 그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사물놀이를 딱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두 쪽으로 딱 나오래. 애놀이 없어. 사물놀이 하는 애들끼리 친해지고, 나머지 애들은 점점, 점점 자꾸 멀어져 가고. 이게, 근데 풍물은 하면은, 허다한 도너안 되면 기술라도 해, 그러면 되잖아요. 기술라도 할 것도 있고, 다리 다쳐도 할 것도 있고, 이게, 이게 풍물은 그래서 소외되는 애들이 없어, 일단은. 내가 보니까. 그냥, 그 다음에, 뭐, 덕담. 뭐,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품물코전 일상적인 규율 훈련 정신입니다. 이게 그 진풀이를 하든, 그다음에 상세부터 뭐 상장고 이 어떤 서열을 가지면서 따져가는 것들. 그래서 분산재상 품물패도 확실하게 정한 것이 회장하고 상세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분리돼야 된다고 봤던 거고, 그래서 회장은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적인 일, 뭐 이런 일들 뭐 잘하는 애가 뽑혔고, 상세는 어쨌든 깽, 악기 잘 치고, 그 다음에 막할때좀 뭔가 저기 끌어갈 수 있는 애들이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 민정이 같은 케이스가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포 사무국장까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첨점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다음에 어, 풍물구대는 정신적 건강성이 있다. 이거 뭐 저기 이건 우리 전통적인 것하고도 관계 있다. 그래서 서양애들은 엉덩이를 흔드는 춤이고 우리나라 어깨를 흔드는 춤이고 그래서 어, 서양은 성적인 것이 강하고 동양은 머쇠가 강하다고 그런 이야기니까 어쨌든 풍물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산 여상 풍물패 하면서 2004년도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썼더라고 특기적성 우수 동아리 아까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우수 동아리 추천 보고서를 썼는데 똑같은 말을 써놨더라고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썼어 보니까 그러니까 네. 어 애들이 지금 배려가 부족하고 규칙과 질서 무자 책임감 부족하고 어려움을 못 참고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에 애들이나 지금 애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 하여튼 보면 이게 2004년도 2월이 아니다. 1997년인가를 2004년도에 내가 파일을 새로 저장하다 보니까 2004년도 2월로 저장이 된것같더라고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풍물동아리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풍물 끝의 기본정신이 대동과 협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애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 우리 소리샘 8대 목자 4대 정신 해가지고 붙여놨어. 이거를 그래서 애들한테 그 일종의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딱 맞는 것 같아. 보면 8대 목적 하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 1번으로 이걸 썼어요. 1번으로 두 번째 어, 자율적인 사람 세 번째 전통문화의 지킴이 심신이 뭐, 건강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썼어요. 4대 정신은 대동협화 자율 봉사 이 저기 그 내가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풍물패도 학생들이었지만 뽑는 것 자체도 애들이 뽑았어요. 예를 들자면, 후배들을 뽑을 때, 나중에 이제 내가 여기가 시간되면 보여줄 수 있는데, 그, 풍물패 모집하는 광고도 내가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때 썼던 광고도. 뭐, 풍물패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막 선전하고 오는 것들. 그, 애들이 그 선전한 내용이 이게 나와. 풍물패를 하면 이런 정신이 길러집니다. 뭐, 이럽니다. 하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다 이제 99년 그래서 이게 2004년도가 아니라 99년도에 쓴거 제가 저기 잘못 안 고쳐졌는데 99년도에 세 가지를 애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신을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자적인 민주심이 된다. 세 번째, 국적 있는 청소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그러면 애들이 그 해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니까 엄청나게만 저기 예를 들자면. 대에 나가서 상을 타 상금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마 애들한테 안 돌려주면 학부모들한테 난리가 날 거예요. 선생님도. 나는 한 번도 애들 준 적이 없어. 애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갖고 그게 뭐 그럼 그것 갖고 뭐했냐? 여기 보면은 봐봐요. 글자가 땡네 여기 보면 목적이 뭐, 그 뭐야? 뭐 저기 장애인 복지원에 방문해 가지고 돈 주, 저기 뭐 했다 그 다음에 뭐쌀몇 킬로그램 사가지고 어디 양로원에다가 했다 결식아동도끼에쌀 보내게 했다 수해그한 저기 언, 언젠가는 수혜가 났는데 수재민도끼 공연을 기획을 해가지고 수재민도끼 기획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 건리버는 아기를 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수재민 도기 성금을 내고. 예, 막 이런 활동들을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그게, 이게 99년도만 한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린이 무료 강습, 결식아등 돕기, 불우하고 돕기, 불우하고 돕기, 농협상품권 지원, 불우하고 돕기, 쌀 지원, 수재민 도기 성금 난 거. 여기 있잖아요. 12만 5천 원 그때 했네. 큰 돈인가? 99년, 아까 몇 년도였죠? 99년도에 12만 5천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지시절 신혜원에 갔고, 어린이도 공부하고, 뭐그 다음에 군산 정월 대보름구 잔치에 참여하고, 여기하고, 뭐, 군산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필봉도 공연을 하여튼 공연을 팀 없으면 군산전상 좀 보낼 수 없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주 왔어요. 뭐, 10주년 행사 때도 오고, 뭐, 우중, 뭐, 하여튼 와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하여튼 쉬지 않고 이렇게 쭉그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가 이제 제 살아온 삶을 오늘 이야기한다고 해도 주제가 거판해가지고 저쪽 뭘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 우리가... 어쨌든, 문화예술인, 흔히 이야기는 예술인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돈왜 많이 벌죠? 예를 들자면, 뭐 하죠? 이렇게 해놓고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 해서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한 거죠. 행복해지기 위한 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할까? 진짜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혼자 앉아서 컴퓨터에서 앉아가지고 막 게임할 때도 물론 기분 좋죠. 그러나 내가 봐서는 그때는 의식 있는 행복은 아니야. 무, 이, 잊어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 멍때리 는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컴퓨터 게임 해보신 분들 알지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빡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동안에 막 별로 고통스러운 생각 없이 빡 해. 그냥 그런 즐거움이죠. 잊어먹는 행복이죠. 그데 의식 있는 행복은 제가 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오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부대끼는 기제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나는 풍물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될수 있다고 봐.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풍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풍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풍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쨌든 또는 그 사회에서 저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는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맨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려하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라. 그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 저기 내가 저런 사람일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저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최소한 50점 이상은 넘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내가 살아온 풍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고 내 스스로가 아까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한구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게 나한테 내 개인적인 삶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적으로 참 우리 마누라한테 겁나게 미안한 이야기고왜 네. 만월은 그것 때문에 불행했거든. 내가 진포라는 곳을 끌어가기 위해서 학생 그 풍물을 가르 배우는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들을 그 무료 한자 교실을 열어요. 패키지야. 한자 교실 풍물을 배우면 한자도 무료로 강습해준다. 그풍물1한 시간 하고 한 시간 한 한자 가르치고. 아까 한번 한 선생님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패키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토일 일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놓고 봐서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안에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고 그 그래서 지금도 그 제자들이 그 여기서 남한내처럼 저기 뭐그 선생 중에 꼴보기 싫은 선생도 있는데 아직도 막 그래도 어쨌든지 안에 이렇게 와서. 만나고 같이 아직도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예술은 어쨌든 제 안에 꼭 가서 좀 가르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 스킬 기법도 가르치고 실제 뭐 가락도 가르치고뭐또 가르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